일반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모든 중독성 물질들은 나름대로 뇌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나쁜 악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뇌 자체가 하나의 그 전자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뇌 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얽혀 있고 그 안에는 나름대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런 중독성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중독성 물질 안에서도 나름의 어, 쉽게 좀사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대통령급이라고 할수 있는 히로뽕이나 헤로인같이 아주 강력한 중독성 물질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그 중독성이나 그 뇌세포를 파괴하는 강도가 조금 작긴 하지만 분명히 뇌세포를 파괴하는 술, 담배와 같은 물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독성이 강력하고 강한 중독성 물질을 하면 할수록, 이거 자체가 뇌에 굉장히 강한 전류를 흘러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10V짜리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 1000V짜리 전류를 흘러보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기판들이 타고, 거기에 있는 부속품들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중독성 물질의 경우에도 강한 중독성 물질을 하면 할수록, 뇌세포가 굉장히 강력하게 망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망가진 뇌세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술, 담배를 비롯한 중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끊고 건강한 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을 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대개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후부터는 이 뇌세포에 있어서 회복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린 뇌세포는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뇌세포들이 나름대로의 가지치기를 시작하고 을 그로 인해서 뇌에 상실됐던 기능들이 하나둘 복원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